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집권 초기에 과연 주식은 늘 상승하느냐 라는 믿음이 사실인지 숫자로 확인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표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에 성공했으니 그렇다면 이 표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저장된 표인데요 링크는 올려드렸었죠 이표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가 관련 데이터 정권 관련 데이터라고 임의대로칭해볼게요 요만큼 정도가 주가 관련 데이터겠죠. 그리고 이 뒤에 이만큼 정도가 정권 데이터고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이 앞에 있는 주가와 정권 데이터를 짬뽕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주가 관련 데이터 얘가 어디서 왔는지 네 이거는 실은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딱 클릭하면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일별 시세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날짜, 체결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 거래대금. 바로 보고 계신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1993년도 2월 26일 김영삼 정권 출범한 그 날짜부터 쭉 해서 이게 아마 맨 뒤로 가면 더 전일 거예요. 네, 90년도네요. 뭐 여기까지 할 수,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거기서부터 제가 마지막까지를 아마 7월, 네, 2020년 7월 30일까지 어 대충 몇, 여기 어디 페이지겠죠. 거기까지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긁어올 수 있느냐. 만약에 제 수업 영상을 지금 이 시리즈를 처음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자제 다른 시리즈 뭐 홍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이 웹의 원리라고 해서 요청 응답이 핵심인 이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린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찍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한번 보시고 나 이건 너무 쉬운데 싶으시면 전 시리즈인 주식투자 파이썬 서머기의두 번째 요거를 보시면 이 영상에서도 네이버 금융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아 네이버 금융에 올라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긁어오는구나 를이두 어, 가지 영상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숙지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긁어오겠습니다 개발자 모드 혹은 F12 키를 눌러서 네트워크 탭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클릭을 할 때마다 어떤 요청이 오고 가는지를 여기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얘를 싹다 일단 지우고요. 자, 1페이지를, 뭐 3페이지라고 할까요? 3페이지를 딱 누를 때 어떤 요청이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데, 이마, 이런 여러가지 요청들이 가는데, 그중 가장 처음 간 요청. 이게 바로 URL이죠. 얘를. 조금 이렇게 길게 뺄게요. 우리는 저 조그만 표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URL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얘를 Ctrl C 한 다음에, 진짜 그러나 보죠. Ctrl V 해서 여기다 새로 넣어보면, 네, 요 표만 이렇게 싹 하고 나오게 됩니다. 3페이지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 너무 쉽죠? 3을 뭐, 4라고 바꾸면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올 거고, 4 여기 바뀌었죠? 뭐 1이라고 하면 1000페이지로 네, 이렇게 한방에 가겠죠. 오, 96년도로 갔습니다. 아무튼 이 URL 주소에서 이 페이지 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요청을 보내면 그에 걸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이 아마도 네, 네트워크에서 다시 새로고침을 하고 자, 이 응답이 뭐가 왔는지를 한번 보면 아마 당연히 HTML 파일이 왔겠죠. 네,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어, 크게 어떻게 하죠? 네, 아무튼 이런 그 HTML 문서가 왔어요. 그러면 얘를 표로 딱 바꿔야 되는데 표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웹에 요청을 보내기 위한 라이브러리인 request 라이브러리와 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판다스 두개 불러오고요. url도 불러와야겠죠. 얘를 ctrl+c 카피한 다음에 url은 자 이렇게 바꾸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페이지가 계속해서 12345678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긁어 와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편하겠죠 format 페이지는 페이지 하고 페이지는 1부터 하면 지금은 다할거 아니니까 페이지 1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rsp response 응답은 request library의 get 메 e 드를 이용해서 url을 보내면 RESP가 올 텐데 얘 내용물은 여기 들어있죠 .content 그런데 얘를 아마 바로 확인해 보면 잠깐만요 얘부터 실행시키고 자 RESP는 r e s p 스 n s 200 코드로 잘 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컨텐트를 확인해 보면 지금 자쭉 가보면 네 뭐가 오긴 왔는데 HTML 문서가 온 거예요 오긴 왔는데 자 여기 B 바이트형 데이터가 왔으니까 얘를 decode를 해줘야겠죠 인코딩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뭘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을 했는지는 그 단서가 여기, car set는 EUC KR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드 방식을 이렇게 하면요, 네 이번에는 아까 인코딩돼 있던 그 데이터가 네이버 금융이라고 한글 정확히 잘 나오고 뭐 곳곳에 일별 시세, 뭐 전일 등락률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 앞에서도 B로 시작한 게 아니라 다운이로 시작하죠. 바로 스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HTML에다가 넣은 다음에 판다스의 pd.read 언더바 하고 탭을 눌러보시면요. 자 여기에 HTML이 딱 있습니다. 바로 h t m l 여기다 넣기 전에 문서를 한번 보죠. 여기서 Shift, Shift와 h a 탭을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문서가 뜨거든요. 공식 문서가 예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 read html tables into a list of data frame objects 그러니까 한 html 파일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웹 문서를 딱 봤는데 반드시 테이블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들을 모조리 일단 읽어서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성분은 data f r a m 젝트로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은 웹페이지가 얘잖아요 여기에 이표 말고 다른 표는 없죠 그러면 우리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 성분만 딱 발라내는 게요 이렇게 브라켓을 넣고 여기다가 내가 몇 번째 거를 발라줄 건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파이썬은 숫자를 0부터 세니까 가장 첫 번째 거를 발라내려면 0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HTML 하면 네 이렇게 표가 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NAN, NAN 얘는 뭐냐면 구분선들을 그냥 어떤 빈 데이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싹다또 처리해주면 6개 행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dropNA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시켜보면 네 깔끔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행만 쫙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이 순서는 아니지만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여러 블럭에 나눠 썼는데 저는 하나로 그냥 다 이제 합칠게요. 얘는 필요 없죠. 얜 지우고 그렇게 하되, 자, df 한나의 페이지라는 뜻으로 싱글 페이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하나의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df 싱글 페이지 하면, 네, df 싱글 페이지에는 페이지 1에 해당되는 그 표, 6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그 표가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셀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페이지만 이제 또 바꿔주면 얼마든지 15일, 7일, 이번에는 6일, 9월, 24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얘를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하면 얘를 내가 원하는 복수의 그런 표를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이런 거일 거예요. 자, in range 1에서 뭐두 개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1, 2 페이, 지 네, 변수도 페이지라고 바꾸겠습니다. 페이지라고 하면 자, 이 반복문이 돌때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라는 곳으로 그 변수가 싹싹 할당이 됐는데 첫 번째 폴로 p 이돌 때는 페이지에는 1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한번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 페이지는 2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페이지 값을 지정해주는 요 코드만 딱 제외하고 이만큼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선택하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것도 제 시리즈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사양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이그쭉 6개가 이렇게 한번 저장되면 그 다음 6개가 딱 붙어서 총 12개가 되고 3페이지가 붙으면 또 6개가 붙어서 18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증가 되는 걸 원하지 dfsinglepage라는 이 하나의 변수에 계속해서 덮어쓰기, 덮어쓰기, 덮어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dfsinglepage에는 아쉽게도 페이지 2 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왜냐면 DF 싱글 페이지가 첫 번째 폴 o 비이돌 때는 페이지 1에 해당되는 정보가 저장돼 있었지만 두 번째 폴 o 비이 돌면서 얘가 덮어쓰기가 돼버려서 최종적으로 여기 남는 거는 자 15일, 23일이 아니라 15일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페이지 자 여기 어 화이트보드로 그리는 게 낫겠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어,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화면에서 잘보이더라고요 페이지 1에 해당되는 데이터 여기다가 싹 넣고 그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페이지 2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다 붙이고 또그 다음 폴로비 돌면서 그 다음 해당되는 3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붙여서 이렇게 큰이 세로 방향으로 쭉 길게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이 여러 개의 표 폴로비 돌 때마다 이렇게 6개씩만 나오는 이 표를 작은 표들을 조각조각 나 있는 이 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 거대한 표로 묶을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영상이지만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